천부 뭐 육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육경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경이라 우리가 앞에 있는 건뭐 팔강경이라든지 천부경이라든지 뭐음 소원경이라든지 발원경이라든지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행사 기본경이고 행사경이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 기본경이야 인간을 풀기 위한 그런데 이거는 기본경이지 실질적인 것은 이거 갖고 푸는 거야 그러면 크게 우리가 옥형경하고 살풀이경하고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옥형경에는 인연재경과 구원옥경이 있고, 살풀이경에는 인훈도경과 인행살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훈도경과 인훈살경. 자, 그러면 인현재경에는 우리가 재업경이 돼요그 다음에 우리는 업보경이 다 인과경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구원옥경에는 우리는 재악경이 있고 지옥경이 있고 봉양 경이 있어. 이륜 도경에는 우리는 공덕 경이 있고 봉양 경이 있는 게. 봉양. 우리가 남인데 우리 봉양한다는 게 있지. 봉양 경. 이륜 도경에는 공덕 경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경위가 각종또 생각이 안 나노 죄송합니 제가 질문한덕경 <웃음> <콩듀경. 웃음> 아...잠깐만 네, <웃음> 진짜 생각났다 공덕경이니까 <콩듀경이> <웃음> 너만 보니까 자꾸 이자만 보다. 보군경이 있고, 소원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액살경에는 액살경이 있고, 액기경이 있고, 애군경이 있다. 야, 이거 막뭐 경이 이름 많으니까 내가 그것도 막가다 이자 묶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경을 기본으로 해서 이 경을 가지고 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경들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이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나누게 되면 옥형 거는 우리는 인간이 지은이 제업, 귀신이 지은 제업, 이거는 순수하게 개인이 지은 것들을 우리는 푸는 거야 그렇게 귀신이 되든 사람이 되든 지가 지었던 죄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는 경이고 이 살풀이경은 인간 사이에서 영혼 사이에서 영혼 사이에 얽힌 것을 우리는 살을 우리는 푸는 것이 살풀이경이다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살아있을 때 푸는 거겠지 그제 에이?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인연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푸는 것이고 자 여기는 우리는 개인, 개인과 개인이 지었던 죄업과 귀신이 지었던 죄업들을 푸는 거야 멋있는 이야기있지 자이런 도경은 어떻게? 자 여기는 이런 재경은 어떻게? 우리가 귀신도 개인도 사람도 다 마찬가지다. 자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 지었던 여기서 우리는 행사를 보게 되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가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재경이 49가지 우리는 제업 49가지 제업이 있어요 풀면 이것은 64가지 업보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81가지 사람인데 내가 이 범행 것들이 있다는 거지 81가지가 있다는 거다 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풀 때가 어떤지 하면 생전 예수제 할때 푸는 거다 자두 번째는 이 경은 어디서 푸느냐면 사식 구제를 할때 푸는 거예요. 망자가 바로 죽었을 때, 그제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푸는 것이 우리는 사식 구제다. 그리고 살아있지만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지어진 죄업들을 푸는 것을 우리 터는 것을 우리는. 생전 예수제라고 하는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지금 죽고 난 뒤에 지은 죄업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지어지 대를 인간들이 후손들이 대신해서 이것을 살아온 것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는 49제고 49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홉 곱번 제사 지낸게 아니다 는게 잘못돼고 그런거야 그렇게 일곱 번 재서 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49까지는 어떻게? 해? 7 곱하기 7이라는 제업이 있다, 업7 제업. 곱하기 7. 그렇게 49까지 제업 중에서 7가지의 죄를 사람은 죽게 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살아온,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 49가지 제업 중에서 지가 살아오면서 지을 수 있는 죄를 미리 터는 거야. 그래서 일곱 번 제사 지내는 걸, 그거는 완전히 헛소리야. 저사 일곱 번 완전 지내는데. 그러니까, 그, 그, 그 뭐고, 절에서, 절에서 그, 그, 그, 피 빨아먹는 거지. 막 만들어갖고. 이것을 경을, 개인 경을 풀면, 이, 이 일곱 가지 제업이 딱 나와. 풀면, 우리 행사를 하면, 생전 예수제를 하던 49제를 하게 되게 되면 7가지 재업, 8가지 업보, 9가지 인가경이 쫙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인가에 걸려 있는 거고, 어떤 업보를 지은 것이고, 어떤 재업을 지은 것인지를 딱 풀게 된다는 거다. 그건 인생 사례하고 똑같다는 거다. 지금 살아온 거딱 보면 생전 예수제 해갖고 살아온 거딱 보게 되면 그게 딱 걸려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할머니도 수십 명 했잖아, 저번에. 행사를 거기 한 명도 거기 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또그 죄를 친 거야. 그래서 일곱 분제사실낸게 아니고 일곱 그래서 사십 가지 제업 중에서 일곱 가지 제업이 걸려 있고 6십네 가지 업보 중에서 여덟 개가 지어져 있고 8십한 가지 인가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홉 가지 인가에 걸려서. 저 인생살이를 그가정을다 겪고 온다는 거다 그래서 일곱 번 제사 지내는 거 그거는 완전히 헛소리다 근데 우리 병이 걸리으면 원인을 찾아갖고 치료를 해야 될거야 그거 못 갖추는 제사 지낸다고 치료잖아 그거 아니다 이말이야요자그 다음에 이 구원옥경은 구원 옥경은 첫 번째 우리가 푸는 것이 이 조상풀이를 할때 푸는 거예요. 조상풀이는 조상들인데 인사를 할때 이럴 때는 우리는 원경만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갱경이 없다 이 말이야 조상을 풀이하는데 어느 조상들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 이것을 원경 갖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망자들 천도제 할때 푸는 거예요. 천도제. 자 천도제라는 것은 이 죽어서 어떻게 천도가 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이것을 우리는 구별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이 죽고난 뒤에 죽고난 뒤다 죽고나면 우리 49제를 한다 했다 그치? 49제를 하고 난 뒤에도 4 9제를 했음에서도 불구하고 6년 동안에 인간의 인연이 되는 사람 아무래도 꿈에 나타나는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연이 되는 가장 자기를 잘알수 있는 인연이 되는 사람인데 이 꿈으로 보통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가 만일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면 할아버지가 어느 누구인데도 꿈속에서 꿈을 꾸고 나타났고 이렇게 하다면 할아버지는 천도가 안 됐다는 거다. 천도가 안 됐다는 거 그러면 천도가 안 됐다는 상태는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을 천도질 해갖고 올바른 보내지의 꿈이 안 나타나고 뭐 해방을 안 할까요? 그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망자들, 우리는 조상들은 살아 있을 때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든지 알이? 자, 예를 들게 되면 엄마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많한돈 자식인데 다 준대. 자식인데 어떻게? 자식은 내 천도도 안 시키 주고 이래 있으면 어떻게? 이한 번은 원통할까 이가 그럼 자식인데 빚 받으러 가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안 주면 어떻게 되겠노? 이 집을 몽땅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이거 엎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귀신은 인간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야. 인간 때의 엄마의 마음과 귀신의 망자로서의 엄마의 마음은 다르다. 자 살아 있을 때 가봤으니 죽었으면 내가 받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말모으로 그렇지. 그러면 천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구원 업계를 푸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어떻게? 천도가 안된 이유는 이 49가지 재악에 걸려서 못 가는 거야 이것도 망자를 딱 풀면 49가지 재악이라는 것이 딱 나와 이것이 우리에게 여기 있는 사람 49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감옥서 안 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귀신이 감옥서 안 가고 이 재판받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천도제는 어떻게? 이것이 제가, 어? 사지를 못해갖고, 벗지를, 죄를 벗지 못해갖고, 천도가 안 되는 상태를, 우린 천도제를 아는 거야. 천도제 아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 64가지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지옥에 가있는지도 안다는 거다. 망자를 풀면 어떤 지옥에 가있는 것까지도 안다는 거예요그 다음에 우리는 8 0가까지복량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아홉 가지 봉양을행해야만이 그것을 벗을 수 있을 동말동이라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잖아 이 사람이 천도 안된 것은 무엇 때문에 안가있고 어디에 지금 가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천도가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허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49절을 행하고 난 뒤에 뒤에 6년 내에 육년 6년 천북에서 이야기하기로 6년 동안에 아무인데도 안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그 연상으로 보여줄지 모르지만 대부분 천도가 돼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망자 개인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풀 때는 이년 재경을 풀때는 생조도 있었다그다 이것은 생일을 갖고 푸는거야 타고난거 망자가 죽을때는 어떻게? 망일을 기점해서 푸는거야 이 조상도 마찬가지다 자 귀신이 태어난 날을 이것이 망일이다 귀신이 태어난 날을 망일이라고 한다 귀신이 태어난 날을 망인이라고, 망인으로서 푸는 거야. 천도제 할 때는. 49제도, 천도제도, 죽은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풀어내야 돼.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경찰서에서 언제 합동단속을 한다면, 오늘 저녁에 음주운전 단속이다 하이라면, 저보다 음주운전 단속만 하러 가겠지. 그때 잡혀가는 사람은 뭘까? 저보다 엄주운전음주운준음주 음주, 합동단속 했으니까. 자 이것이 우리는 억행경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개 그러니까 조상이 조상을 풀이한다든지 천도제 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는 구원 억행경으로 개인경을 풀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9구제라든지생진예수제 같은 경우에는 인연재경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잖아. 옛 것도 살아있는 사람도 자기 몫이고 이 죽은 사람도 자기 몫이야. 자 그래서 이것은 자기 목선 우리는 옥현경을 갖고 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차상은 어떻게 처음에는 우리는 행사경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본 우리는 경을 하고 여기서 우리는 뭐옥현경을 하든지 어? 우리는 여기에 살풀이경을 해 가지고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그 빠른 속도로 하더라도 뭐 5시간 6시간 7시간씩 이렇 걸린다 이 말이야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 경하듯이 하게 되면 2박 3일씩 걸린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 처음 다 풀어요 그러면 천도제 우리집 가족 천도제 한다고 면 이름 부르려고 천도제 가라 이게 아니고 사람마다 할아버지 부터 사람마다 다 풀어야 돼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집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 조모 이렇게 돼 있다. 뭐사대봉충이라 하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이거, 이거, 이것을 거 이거, 이 개인적으로 푸는 거야. 이거는 대부분 다 같다고 생각하고 통합으로 푸는 것이고 이거는 한 사람 한사람들이 망의를 가지고 전부 다 풀어야 되는 거야. 생각해 보라 누구말따나, 어? 온갖 귀신, 귀신들이 아무리 집에나 가겠나? 지하고 있는 되는 집이 아니면 절대로 안 간다, 이 말. 절에서 뭐, 온갖 몇천명 갖다 놓고 이름 한번 불러줬다 해가지고 그 귀신이 갈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나? 에? 하기서 돈벌이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게 절대 아니고, 이 사람이 지어진 죄이 사람이 벗지 못한 재학을, 풀어내는 것이 천도제고, 사십구제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을 때는 이거 갖고 풀고, 바로 죽었을 때는, 사십구제 할 때는 이거 갖고 푸는 거야. 개인경. 이것을, 여기는 원경이 있고, 이것은, 이것은 원경이지만은, 이것은 전부 다 개인경이야. ,이? 개인적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생일로 푸는 것이고, 망자일 경우에는 우리는 망일로 우리는 푸는 거야 그래서 개별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누구말더나 우리가 내가, 배고프, 내가 배가 고픈데 어떻게해 술을 줄까? 이행식이 줄까? 배고플 때는 내가 밥 줘야 될 거잖아 그래서 개인식이 자기가 제일 잘못된 것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푸는 것이 우리는 이것이다 이해 그러면 우리는 인연 재경과 구원억경이 별도로 있다 이경에는 우리는 이게 세 가지 경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7번 제사가 아니고 49가지 제업 중에서 우리가 풀면 7가지씩 걸려 있다 이거는 업보는 우리는 8가지가 걸려 있는 것이고 인간은 9가지가 걸려 있는 거죠다 이거는 산살이고갓 사람, 죽은 사람들 망자 천도절 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제 정말로 천도도 안되고 골치 아파갖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이 지옥에서 어떤 죄로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풀어주는 거야 그래야 될 거에요 감옥서 가지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석을 하든지 우리가 탄원서를 적든지 형을 채우든지 하야만 나올 거잖아 가만히 놔놓고 어떻게 밥한상채인 놨다 하고 거기서 놓으면 그거는 논리상 맞지 않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래서 우리는 이거 생전 예수제라든지 49제라든지 이런 것을 풀고 이 중에서 우리는 하나씩 보게 되면 이거와 간 인간에서 푸는 거예요. 자, 살아가서 인생이 괴로워서 어? 하게 되면 인생의 괴로운 업장을 트는 거야. 연결해 가지고. 내 생에 귀신들하고 관련어서는 귀신을 푸는 것이고. 순수하게 귀신이 걸렸을 때는, 우린 내 생경 갖고 푸는 것이고, 인생만 괴혼하면 인생만 푸는 거고, 내 이거 정신적으로 영원히 문제가 있을 때는 전생경으로 푸는 것이고, 이 푸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같은 경 같은 경 갖고, 어, 같은 상찰이 나고 같이 했데 모든 거 만명통치약이 요새 어디 있노? 만명통치약이 있잖나 그렇다. 이 만명통치약이 어디 있네. 그건 엄마. 뭐 솔직히 말해서, 만병통치약 하는 거는, 그거는 미친놈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